구독 신청일에 1월의 총 개수는 6개입니다. 그리고 2월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근데 구독 신청일에 1월과 2월을 합쳐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을 합치면 9개인데, 월 1개월에 몇 개냐를 나타내면, 불을 2로 나눠서 한 달에 4.5명씩 늘어나면, 2개월에 9명이 되죠. 두개의 월을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면 한 달치 평균이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에 구해서 숫자 대신 사각형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프리퀀시 함수는는 해가지고 프리퀀시를 바로 적으시면 안 되고 먼저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리퀀시 적어주시고 데이터 어레이는 이제 자료값을 말하죠. 저희들은 구독 신청일에서 월만 가져올 거죠. 그러니까 먼저 m 스를 쓰겠습니다 구독 신청일의 시작부터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 주시고 콤마 이제 1월인지 2월인지 구분하는 범위를 씌워 주셔야 되는데 1월부터 범위를 씌우시면 1 이하의 값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와 3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여긴 4와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씌우면 틀린 값이 되겠죠 이제 여기를 범위 씌워주면 2 이하니까 1, 2가 되고 여기가 3, 4가 되겠죠 여기는 5, 6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에 항상 첫 번째 있는 값은 이값 이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 2가 선택이 되도록 두 번째 범위를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의 합계인 9가 구해집니다 1월과 2월이 9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3월과 4월이 8명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 구해진 값에서 저희들은 여기에 9개를 적을 게 아니라 한 달에 4.5명씩 늘어서 총 9명이 되는 걸 표시할 거니까 나누기 2를 해 주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끝에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REPEAT를 사용해서 쌍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횟수는 9를 나누기 2한 값으로 쓰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결과 값이 구해지는데 소수점 자리는 인식을 안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4.5로 사각형이 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4개까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수값만 표현하니까 2.5는 2로, 4.5는 4로, 1.5는 1로 나타납니다.